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주말 대관령 축제를 다녀왔는데요. 해당 축제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기준 1월 29일 일요일까지 주말 2주간을 포함하여 단 10일간 진행하는 행사라서 올해는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늦으셨다면 내년에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33개월인 저희 딸 서원이와 함께 약 3시간 동안 재미있고 알차게 놀다가 왔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처럼 어린 자녀 또는 가족과 함께 가거나 연인끼리 가도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그럼 축제에 가서 느꼈던 점이나 팁에 대해 제 주관적인 관점에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가셨을 때 팁이 될 만한 정보들도 중간중간 있으니 끝까지 영상 봐주세요. 저는 대관령 눈꽃축제라고 네이버에 검색하고 내비를 찍고 도착했는데 주위에 아무것도 없어서 처음에 많이 헤맸습니다. 내비게이션 안내 장소는 실제 도착지로부터 약 300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었거든요. 개장 직후여서 안내가 불충분했는지 아니면 제가 좀 바보 같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안내가 잘 되어 있다는 느낌은 못 받았습니다. 막상 사람들이 많이 행사장 쪽으로 간다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들께서 가실 때에는 저처럼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계 로타리에 최대한 가까이 주차를 하시고 300m 정도 걸어가시면 되고요. 아이나 부모님을 모시고 간다면 행사장 근처에 먼저 내려드리고 주차하러 가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행사장 바로 근처에 아름아름 주차를 하는 차량도 많이 있지만 불법 주정차 구역이 많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추천을 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주의할 점은 맵비에서 도착지점을 안내하는 곳과 실제 행사장 입구가 달라서 조금 헤맸는데 미리 알고 가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눈꽃축제는 눈굴루와 눈썰매장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독립된 공간에서 행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둘 중에 시간과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만 선택하셔도 되고요. 먼저 눈굴루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눈굴루는 겉으로 보기에는 커다란 눈 조각상들로만 보여서 별거 없겠거니 했는데 겉보기와 다르게 눈굴루 동굴 속이 저는 좋았습니다. 생각보다 따뜻하기도 하고 몇 가지 테마별로 얼음 조각이 있고 아기자기하게 꾸며놓아서 사진을 찍기 좋은 포인트들도 많이 있었고요. 동굴 밖으로 나오면 좀더 스케일이 큰눈 조각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한쪽에 양들 먹이 줄수 있는 공간도 있으니 아이들과 함께 가면 먹이를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른아이 할것 없이 가볍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문제는 가격인데요. 입장료가 1인당 8,000원인데 다소 비싸다면 비싸지만 그곳에 있는 얼음조각과 눈조각 작품을 만들기 위해 공을 들이고 한 10일 정도만 전시한다고 생각하면 괜찮은 가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24개월 미만은 무료이고 평창 사시는 분들은 할인을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관악구, 경기도 화성시, 인천시 연수구에 사시는 분들은 또 20% 할인을 받으실 수 있고요 단체나 경로장애인도 할인을 받으실 수 있지만 대부분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실 것 같고요. 당일 삼양목장을 다녀오시면 그 영수증으로 30% 할인이 먼저 다녀오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평창군에 오셔서 음식점이나 카페를 이용하시면서 영수증을 미리 챙겨두시면 현장에서 사람 수대로 제출하면 20%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미리 참고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 예매권을 끊었을 때 할인 적용을 받는 방법은 없어 보이는데요. 굳이 미리 예약 안 하시고 현장에 가서 할인 받으시면서 결제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눈썰매장인데요. 사람이 많다면 한두 시간, 저처럼 줄을 거의 안 선다면 30분에서 1시간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눈썰매장은 1회권과 6회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1회권은 3,000원이고 6회권은 만원입니다. 평창 사시는 분들이 아니면 특별히 할인은 없고요. 이왕 타실 거면 그냥 만원 주고 여섯 번 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5시까지만 표를 끊으시면 6시까지 이용 가능하고요. 저희 딸 서은이는 33개월이지만 혼자 타겠다고 해서 혼자 태웠습니다. 저희 딸과 같은 33개월 아이여도 혼자 안탈수 있으니 확인하시고 같이 타거나 하셔도 될것 같고요. 아이와 함께 튜브를 끌고 1 0 0 m 이상 되는 거리를 6번이나 끌고 가니까 꽤나 힘들긴 하더라고요. 저희처럼 나이가 좀 있는 저질체력 부모님은 요아를 데리고 가실 때 힘드실 수 있습니다. 눈썰매를 타기 전에 헬멧과 튜브는 선택해야 하는데요. 헬멧은 크기가 다양하게 있으니 어린아이에게 적당한 헬멧을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튜브 또한 내부 공간의 크기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원하시는 크기를 잘 찾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입구에서 올라갈 때마다 해당 입장권을 QR코드로 찍으면서 횟수를 카운트합니다. 레인이 총 3곳이 있는데요. 큰 차이는 없지만 이왕이면 내려오는 길이 조금이라도 긴 오른쪽 가장자리 레인을 타시는 게좀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튜브를 가지고 왔다갔다 해야 하다 보니 지치시면 제일 가까운 쪽 레인을 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려오는 재미는 밀어주는 분들이 어떻게 밀어주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처음 세 번은 각 레인별로 타보시고 결정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아내는 놀이기구를 타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요 밀어주신 분이 잘 밀어주니 그래도 꽤나 재밌어 하더라고요 바로 앞쪽에 야외 먹거리도 있고 앉아서 드실 수 있는 실내 먹거리 장터도 있습니다 다양한 음식들을 판매하고 있으니 중간에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오후 5시 넘어서 갔었는데요. 저희가 도착했을 때는 거의 정리하는 분위기여서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목걸이는 가능하면 5시 이전에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행사장 근처가 시내이다 보니 행사 이용 전으로 식사 일정을 함께 잡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눈꽃축제는 반나절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대관령 평창에 눈꽃축제만 보러 오시기보다는 습기, 눈썰매장, 송어축제, 삼양목장 등 다른 루트를 함께 짜서 오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추후 업로드될 브이로그에서도 눈꽃축제의 분위기를 만나보실 수 있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